아.. 또 나왔어.. 거기 왜 문지려는데..? 복싱돼요? 네? 아, 너무 까만한데? 어, 바로 바로 들키겠다, 복싱그 보고 아, 혹시가 준비 안 했어요? 아니, 뭔 준비를 해? 아니, 뭐 준비를 할게 있나? 자, 케미 와봐 뭐.. 뭐.. 까맣다, 이거 뭐.. 뭐.. <웃음> <웃음> 뭐.. 뭐.. 아니, 근데 내가 해본 적 없는데 말잘알잖아 저 말했죠? 어? 해드릴까요? 응 네. 그럼 어, 어, 눈, 눈 감고 계세요? 네 해드릴게요 홀 아니 어 신기하다 저한테 눈내고려라 <웃음> <웃음> 부러워요? <웃음> 아니 뭐 터치로 태운 것도 아니고 힌트말라도 안되네 누가 김벌레에게